교통사고로 가슴에 핸들이 부딪힌 흔적이 있고 혈액검사 정상소견이며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9 가합 159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두 건의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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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민사분쟁에 있어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수익자로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시체 검안서는 사망원인,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료, 외인사, 사고 종료 운수 교통 응급초진 기록지에는 심정지 외상성 경과 기록지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료되나 사인을 검사 및 신체 진찰상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사인은 미상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제 발생 유형 교통사고 검시 조서는 사인 교통사고로 인한 자발성, 외상 및 장기 파열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검안서로 볼때 흉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고, 혈액검사 혈액수치는 정상소견이며, 외력에 의한 심장의 손상 및 이로 인한 급성 심정지가 망인의 사인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점, 흉부손상의 강한 흔적 이외에 여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액수치가 정상소견으로 통상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뇌출혈 및 외출혈에 따른 혈액수치의 감소소견이 없다는 점으로 출혈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장이 멈추어 출혈이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심장의 직접적 타격에 의한 손상으로 현장에서 식사하였다고 보이며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심장질환 등 평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질병이나 치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